안녕하세요 공상쟁이입니다 우선 빠르게 본론 말씀드립니다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광고 문구도 괜찮고 뉴스 기사를 이야기해도 됩니다 시를 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기재된 이메일이나 댓글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글을 읽어드립니다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제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발전해서 생각해 본다면 고민을 들어주고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말해줄 수도 있어요 저는 누군가의 고민이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에게는 되게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경험과 시각으로서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생각을 대신 해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소중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지금이 채널 초창기이고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목소리와 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 제 채널에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은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떠세요? 저런 건 어떠세요? 모두 좋습니다 어떤 표현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뭐 글자를 해주셔도 되고 어떠한 표현 방법으로 제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채널 초창기이고 지금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글을 읽어드립니다 라는 컨텐츠는 글의 종류 상관없이 글을 읽어드리는 컨텐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만의 의견을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방향들, 컨텐츠들 제안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아래 기재된 이메일로 또는 댓글로 관련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상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